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소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아니면 은 요구사항 어, 안면 윤곽 수술을 할때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이 턱에서 보이는 턴? 이 턱선이 뚜렷해지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뼈를 줄이는 수술은 턱선이 뚜렷해지는 수술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뼈를 줄이면 어, 턱선이 흐려지거나 약해질 가능성은 있어도 더 뚜렷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, 어, 연부조직과 뼈의 차이가 클수록 턱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, 어, 윤곽수술이라는 건 뼈를 다 줄이는 수술들인데요. 뼈를 줄이면 선이 약간 흐려지거나 없어지는 쪽이지 뚜렷해지진 않습니다.